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여행 전문채널 빵인의 디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할 여행지입니다 바로 전라남도 곡성인데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지금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섬진강 기차마을도 정말 좋았고 곡성의 멋진 여행지에서 인생 사진 찍을 곳도참 많더라고요 제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포함해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 여행지 다섯 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 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 여행지 첫 번째는 섬진강 기차 마을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5,000원 어린이 4,5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내면 곡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곡성 심청 상품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상품권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곡성 여행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 섬진강 기차마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곳은 곡성 관광 구경 중 하나이면서 증기기관차라던지 레일바이크, 놀이동산, 동물원까지 정말 즐길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여러 즐길거리가 많지만 지금 바로 가야하는 이유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풍성하게 열린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미공원은 7만5천제곱미터 면적의 유럽 최신품종 1004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연못이라든지 중앙 분수대, 장미 터널, 장미 미로원 등등 해 가지고 온통 장미빛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워낙에 넓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았는데도 적당한 거리 두기 하면서 사진 찍기해도 좋고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보니까 짙은 장미향도 맡을 수 있습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원의 예쁜 장미 보면서 산책하는 재미도 좋고요 곳곳에 사진 찍을만한 조형물들도 많아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습니다 주말에는 마술공연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연을 보니까 정말 일상으로 들어간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미원에는 장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 온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틸란티시 터널도 있고요 수북수북한 수국도 반겨주고 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장미축제도 정말 좋지만 섬진강 기차마을이란 이름답게 요 실제로 기차를 탈수도 있는 곳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구곡성역에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옆동네로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칙칙폭폭 소리를 내는 증기기관차에서 향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증기기관차인 구곡성역 바로 옆정거장인 가정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아름다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서 다녀오게 됩니다 증기기관차는 왕복기준 성인 9,000원 어린이 8,000원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탑승이 가능하니까요 사전에 예약하셔서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도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요 커다란 타조나 토끼 같은 동물을 볼수 있는 동물농장도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가 아주 멋지게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자그마한 꼬마 기차도 이용할 수있고요 레일바이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 받은 곡성사랑 상품권은 안에 있는 카페나 아이들 장난감 구매하는데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알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은 장미원의 장미도 즐기고요 워낙에 즐길 거리가 다양한 곳이다 보니까 최소 반나절은 잡고 오셔야 합니다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 열리는 세계 장미축제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맞춰서 예쁜 장미도 보고요 예쁜 사진 찍고 싶으시다면 전남 곡성에 섬진강 기차 마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 여행지 두 번째는 곡성 뚝방천입니다 곡성 뚝방천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9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곡성 뚝방천은 토요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뚝방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곡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요 중간 유통 없이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뚝방마켓이란 이름답게 곡성천이 그림처럼 흘러가는 뚝방에 열리는 시장인데요 곡성천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 겸 구경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 날씨도 정말 좋았는데 곡성 뚝방 마켓의 시그니처인 노란 천막이 납풀되는 하늘 아래에서 예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앉아서 곡성천을 바라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곡성천 아래쪽에는 견생 조각전이라고 해가지고 멋진 예술 작품 보면서 곡성천을 산책하기도 에 좋습니다. 곡성 뚝방 마켓은 2016년 주민 주축으로 시작한 벼룩시장인데 곡성 뚝방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뚝방거리에는 매일 평균 60팁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꽤나 규모있는 벼룩시장으로 자리잡았고요 직접 만든 감성있는 소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요. 소풍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추가로 곡성뚝방마켓에서는 6월 첫째주 토요일에 저녁 8시까지 야간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6월에 방문하신다면 야간개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요 감성소품도 구매할 수 있는 곡성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곡성, 뚝방 마켓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 여행지 세 번째는 도림사입니다 도림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도림사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섬진강 기차 마을과 함께 곡성 관광, 구경 중 하나인데 천혜의 자연이 비전은 계곡을 따라서 우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천년고찰입니다 곡성도림사는 660년인 신라무열왕 7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도성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같은 도인이 숲같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가지고 도림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림사에 가신다면 도림사로 가기 전에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도림사 계곡입니다 도림사 계곡은 지방기념물 10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도림사 계곡은 해발 748.5m의 동학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계곡인데요. 동학계곡 성출계곡과 더불어서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줄기가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도림사 계곡은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반석들이 있는데 이곳이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아, 예부터 풍류객들의 발길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곳 아홉 개의 반석에는 선현들의 문구가 응각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림사 계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도 꼽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 지금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도림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멋진 계곡을 즐기고 도림사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도림사는 원효대사가 화엄사로부터 이주해서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도림사는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지만 응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체 등의 전각이 있고요 어철 입구에는 화백용 화백이 쓴 도림사라는 현판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찰 도림사를 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곡성에 가신다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도림사 계곡과 같이 천년 사찰 도림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 여행지 네번째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입니다 6070 낭만 곡성 영화로는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2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조용한 곡성 읍내에 조성된 영화 마을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성 여행지는 도림사만 조금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여행지는 모두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6070 낭만 곡성 영화로는 6070 청춘 공작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코스인데요 아, 공방이라든지 영화 광장이나 예쁜 카페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테마로 거래를 꾸며놨는데요. 추억을 더해서 낭만을 꿈꾸는 공간에서는 곡성의 옛 모습을 필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 산책하면서 쉽게 해도 좋았고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들도 곳곳에 있어서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6070 낭만 곡성영화로에 구경 갔다가 아, 정말 오래된 이발관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아,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촬영을 했었는데 오래된 만큼 능숙한 손놀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면대도 70년대부터 있었을 것 같은 세면대였는데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낭만가옥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만든 카페인데 외관은 정말 허름한 창고인데 안에 들어가면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최고더라구요. 사장님의 안목으로 꾸민카페라고 하는데요. 낭만가옥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힐링될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야외에도 멋진 공간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낭만가옥은 6070 낭만곡성영화로를 한바퀴 둘러보고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코스로 추천해드립니다. 곡성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6070낭만곡성영화로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곡성여행지 다섯 번째는 곡성 감성충전길입니다 곡성 감성충전길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 21길 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 곡성 감성충전길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6070낭만곡성영화로와 같이 감성적인 골목길을 산책하는 코스인데요 골목골목 골목 다니면서 사진찍기 참 좋은 곳입니다 곡성감성충전길은 세계의 기차들이나 손잡고 걷는길, 감성기차길 감성포토존같이 여러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찍기 좋은 글귀나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골목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영화대사에 나온 글기도 그려져 있고요 곡성에서 낭만여행할 수 있도록 꽃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 여행을 하면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벽화마을을 참 좋아하는데 벽화마을은 보통 언덕에 있어서 벽화마을을 구경하려면 땀좀 빼면서 다녔었는데요. 아, 곡성 감성 충전길은 평지에 있어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곡성은 어딜 가도 장미를 볼수 있는데 빨간 장미 담벼락을 배경으로 쉴수 있는 벤치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곡성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천천히 산책하면서 감성도 충전하시고요. 아 인스타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곡성 감성 충전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섬진강 기차 마을을 포함해서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곡성 여행을 하면서 자그마한 사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어,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인의 캠핑 가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